안녕! 난재찬이고 방금 뷰티풀 유어로 촬영을 마쳤고 이제 나 인스타를 보려고 해 그러면 같이 인스타를 한번 볼까 가디건 입고 찍은 거 기억나지? 사실 인스타를 개설하면서 올릴 사진이 없었는데 같이 드라마에 나왔던 성함이 형이 인스타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찍어준 사진이었어 이 사진 뭐 매니저님도 있고 이제 멤버도 있고 TV라고 찍어주는 사람이 잘 찍어줘야 되는 것 같아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 찍는 사람을 찾아야 돼 최애 포 정면 사진보다는 사선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것도 팁 중에 하나인데 영화에서 캡처를 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다가 요즘에는 영화를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굿모닝 에브리원이라는 영화인데 뭔가 인생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야 굿모닝애브리원이랑 월리랑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도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서 이정재 선생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면 재밌지 않을까 사실 뭔가 촬영하면서도 망하진 않겠지 이 생각으로 촬영을 계속했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고 첫 촬영 날이 그날에는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 그냥 너 잠을 못 자겠구나 앞으로 그 생각이었지 얻은 게 있다면 또 우리 아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아 이런 게 있긴 하다 요즘 잠을 잃은 것 같은 느낌 능글하진 않는데 확실히 벽은 없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냥 일직선 같은 그런 느낌 편한 거? 왜냐면 예쁘기만 하고 불편하면 또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최대한 편한 거 무조건 최근에 산 아이템이 있지 짜란. 이 친구가 딱 뿌리면 고구마 과자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디함과 바닐라 같기도 한 그런 향이 올라오더라고 딱 뿌렸을 때보다 뭔가 잔향이 조금 더 매력 있는? 사이즈도 되게 작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그런 느낌 아 장바구니에 바지가 많이 담길 기 바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의무적으로 사야 할 것만 같은? 상상 속에는 가사를 예쁘게 쓰려고도 많이 했었고, 발매된 첫 작품이었어서, 뭔가 굉장히 애정이 가는 느낌? 텐션이 아닐까? 또 무대에서는 굉장히 뛰어놀고, 신나고, 그럴 수 있는데, 연기를 하면 조금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매력을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나도 팬분들한테, 나한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배우는 중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감정 기복도 많이 없고, 차분해 보이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4차원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인스타그램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컨셉을 정해놓고 하면 피드가 되게 무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로 정해볼까 했는데 사실 올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된것 같은? 그래서 재찬. 이렇게 오늘 나의 인스타를 한번 쭉 같이 봤는데 앞으로 또 인스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뷰티풀 뉴어로 굉장히 사진도 멋있게 찍었고 또 귀엽게 찍었고 많이 많이 봐주고 앞으로 디케이지와 재찬이도 많이 사랑해줘 안녕